안녕하세요. 아니안입니다. 오늘 진주는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. 다른 제들은 눈이 왔나요? 음, 제가 출근하기 위해서 집에 나와서 출근길에 길을 나서는데 주차하던 자동차에 눈이 덮여있었고 길에는 눈이 쌓여있어서 미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조심조심 걸었고요. 눈이 온 날에는 저는 참 좋아해요. 왜 그러냐면 제가 태어났던 부산이 눈이 잘 오지도 않고, 그리고 눈을 보면 마치 제가 어린이가 되는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되나? 인지샷을 남기 위해서 눈에다가 아니, 아니라고 저도 적어 보았네요. <웃음> 나름의 인지샷인데 좀그럴싸하나요 음.. 이제 지장이 도착하고 보니까 눈이 온 흔적이 좀보이더라고요 눈이온날은 미끄러지 않게 조심히 걷 고, 차운 전하 는거잊지 마세요. 감사 합니다.